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의 지식을 총망라 고품격 전문 야미 채널, 야매 채널 야매지식보관소입니다 자 이번 편은 조공 역사의 진실 그 네번째 김정남 편입니다 자 잠깐 그 배경 설명하면 통일전쟁 때 통일신라를 앞두고 어, 신라가 당나라가 아주 전쟁으로 사이가 아주 틀어졌다고 했죠 그래서 어 근데 결국 또 여러가지 사정으로 또 당나라하고 아주 척을 지내고 있을 수 없단 말이야 그래서 신라는 당나라와 다시 관계 개선을 시도할 조공품을 준비해서 보냈다고 랬죠 그게 뭐냐 바로 조선의 자랑 미녀들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자이 부분은 우리 여성 독자들에게 좀설명할까좀 민망해요 내가. 어? 민망. 옛날엔 인권이니 뭐니 없고 사람이 물건 취급당하기 일쑤였죠. 꼭 여자라서 물건 취급이 아니라 그땐 남자들도 조공격으로 중국에 갔습니다. 만 여성 쪽이 대부분이었죠. 아무튼 삼국사기 신라 본기에 따르면 제26대 진평왕 53년 7월 신라는 당나라 태종에게 두 명의 미엔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웬걸 당태종은 측근인 위징의 권유를 받아들여 그들을 신라로 도로 돌려보냅니다. 좀 의외죠? 그럼 신라가 여성을 조공품으로 수출을 시도한 진짜 이유를 알아봅시다. 신라는 삼국 중 가장 후진국이었어요. 뭐 제가 뭐 그쪽 어? 이쪽 동네에 그뭐 지역감정성이 있어서가 아니라 출두된 유물이나 사료로 학계에 인정된 내용입니다. 자 이거 고구려 최선전성기 때인데 근데 신라랑 가양 거의 차이가 안나. 신라는 경북지방만 겨우 예 어? 경북 지방도 많이 뺏겼네 장소. 그리고 세계사를 볼 때도 원래 통일은 오랑캐 취급받던 변방국에서 이루어냅니다. 그리스 세계를 통일했던 마케도니아가 그랬고 중국 최초 통일 제국 진나라도 변방이었어요. 민족 구성도 뭐 강족 중심이었대요. 어, 지금 중국 민족은 한족이라고 그러는데 자, 아무튼 이런 역사적 법칙에 의거 조선 땅의 통일도 삼국 중 가장 변방이라고 할수 있는. 신라가 이룩하죠 그래서 후진국이었던 신라는 조공으로 바칠 뭐 변변한 물자가 없어 근데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냐 바로 사람이 자원인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선의 자랑 김치 아니 미녀들을 조공으로 보냈던 겁니다 근데 사람을 조공으로 보내면 가성비가 좋아요 아까 고대인 인권개념이시바하고 사람이 물건 취급당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사람인데 물건하고는 다르잖아요 진짜로 보내는 조공보다 사람을 보내는 경우 하사품을 후하게 쳐줍니다 거기에 보낸 미녀가 중국 황제 눈에 들었다 하면 스폰이 아니라 몸값이 천정부지로 뛰는 거야 그래서 별다른 선택지가 없는 신라로선 미녀를 주요 수출품목으로 정한 거죠 근데 아까 장난으로 조성인의 자랑이니 뭐니 했지만 이런 부분은 상당히 불쾌하고 씁쓸한 부분입니다 근데 아까 오히려 중국 측에서 거부했다고 했죠? 장태종은저 이무비에서 바친 앵무새도 이를테면 모진 추위를 못 견뎌 그 나라로 돌아가고자 하는데 더군다나 두 연인 친척들을 멀리 이별했으니 라며 동정심을 표했다고 합니다. 이무비는 지금의 베트남 지역으로 베트남에서 바친 앵무새도 고향이 그려 울부짖는데 신라에서 온여인들의심전어떻 어떻겠느냐며 돌려보낸 건데 뭐 진심인지는 뭐 그래도 신라는 계속해서 여인들을 파견했습니다. 그러자 당나라 황제는 짜증 섞인 반응을 나타냈다고 해요. 당 고종은 이후로는 여인을 바치는 것에 금한다. 라는 공문을 신라 제3대 문무왕에게 이제 정식으로 공문을 보낸 거야. 하지만 우리가 어떤 나라냐? 은근과 끈기 나라, 의지 한국인. 신라는 이에 굴하지 않고 줄기차게 보낸다. 네.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무려 운전면허 필기만 960인가 아니면 뭐 시기 합쳐선가 <웃음> 해서 결국 운전면 따신 할머니예요. 예 근데 물론 사고도 자, 많이 냈대요. <웃음> 제 33대 성덕왕 22년 3월에도 두 명의 민을 당나라 현종에게 보냈습니다. 근데 당나라의 태도도 달라지지 않고 그렇다고 푸집한건 아니고 푸짐한 선물을 안겨서 귀국시켰다고 그래요. 예. 드디어 근데 결국 신라의 끈질긴 시도 끝에 서기 792년 당덕종 때 드디어 김정란이라는 신라인을 공료로 받게 하는 데 성공합니다 오뭔 개소리야? 그럼 당나라 황제들은 어떤 이유에서 신라 미녀들을 줄기차게 거절했을까 근데 줄기차게 시도한 신라도 대단하지만 줄기차게 거절한 황제들도 대단한 것 같은데 당 황제들이 신라 공료를 돌려보낸 진짜 이유 가능성 그첫 번째 중국 황제는 도덕군자였다 네, 그런 것은 결코 아니오시다라는 게뭐 사료를 통해서 증명할 수 있는데 역대 당황제들이 어떤 양간이었냐 하면 당 고종은 아버지 당태종이 죽자 그 유명한 무측천을 후궁으로 맞이했는데 원래 무측천은 아버지 당태종이 후궁이었어요 어, 이거 뭐야 아버지의 후궁이면 뭐 새엄마라고 해야 되나 작은엄마라고 해야 되나 근데 물론 여기에는 특천무의 정치적 야심도 있었는데 그 다음 당현종의 후궁인 양귀비는 원래 며느리 감으로 어, 왔었는데 이쁘니까 이쁘니까 어, 아들 너너얘 말고 딴 애랑 하게 해라 뭐 이래, 이런, 이런 사람들이 그 어떤 고상한 이유 때문에 신라 미녀들을 돌려보냈을 리는 없죠 가능성 2번. 신라를 개무시했어다. 앞서 기술했듯이 별불일 없는 국가에 사신자질이 의심됐다 싶으면 적당히 몇푼 돌려줘서 보내기도 했죠. 그러나 신라의 경우 매번 조공을 거절하면서도 푸짐한 성물을 안겨서 여인들을 귀국시켰다고 해요. 그리고 당에서도 떠오르는 해동성국 발해를 견제하기 위해서 신라가 필요했죠. 아까 맨 처음 신라가 이제 발의 견제하기 위해서 당과의 공조가 필요했다. 그렇게 했는데 그건 당나라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어우 발의 영역 엄청납니다. 고려, 고구려 려고그 영광을 거의 다시 회복했는데 가능성 세 번째. 국제적 평판 때문이었다. 어느 시대에 그 어느 나라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미인 앞에서 초연한 태도로 유지하는 군주에게 높은 점수를 주었습니다. 신라 제21대 소지왕은 파로라는 사람이 소개한 당대 최고의 미소녀인 벽화를 공개적으로 거절했다 하여 백성들로부터 성인이란 칭송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런 신라인들의 정서를 고려해서 당나라 관료들이 황제에게 돌려보내시라고 권유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라의 공주관계가 필요했던 당나라 정부로서는 신라인의 마음을 감동시켜 동맹관계를 강화하는 편이 더 낫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까 그 위징이란 인물이 그 당태종에게 권유해서 신라 그 여인들을 다시 돌려보냈다 그러죠 이사람좀 대단한 인물이에요 그 설계에도 나오는데 근데 신라 소지왕은 공개적이로만 그렇게 하고 뒤로는 은밀히 벽화를 도로 불러들여서 자식까지 나당 그럼 가능성 네번째 신라의 의도를 간파했다 아까 실, 사람 조공의 가성비가 높다고 했죠 중국에서도 신라에서 미녀를 보내는 거 보고 이 자식들이 아주 가성비로 뜯어낼 속임이구나 해서 거절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건 그두 번째 이유였던 신라의 계무시와 이어진 얘기인데 중국도 화사품 마련에 재정 압박이 상당했으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신라의 경우 매번 조공을 거절하면서도 푸짐한 선물을 안겨서 귀국시켰다고 하니까 음, 그것도 아닌 것 같아. 그럼 가능성 다섯 번째 바로 미녀가 아니었다! 그리고 당대는 불교가 국교이던 시기라 유교 탈레반스런 체면이니, 정조관념 이런게 덜했을 겁니다 우리도 불교가 국교이던 고려시대에 남녀상열지사가 유명하잖아요 다른 황제들에면 몰라도 여자를 좋아하는 당구종이나 당윤종은 신라 공녀가 마음에 들었다면 어떻게 해서든 자기 욕심을 채웠을 거예요 아, 아까 이 사람들 뭐새엄만지며느린지 그냥, 신라 여인이 마음이 들지 않았기 때문에 귀격이 을 수도 있어요. <웃음> 자,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해외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게 나가봤는데, 세계에서 한국 여자들이 최고로 이쁩니다. 뭐,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뭐, 그럴 수 있지만,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건 뭐, 외국 여자들도 한국 여자들, 뭐, 이쁘다고 우리 칭찬하는 그 부분인데, 뭐, 뭐, 국뽕 코인 얻으려고 그럴 수도 있지만, 제가 만난 그 외국인 친구들도 다 한국 여자 이쁘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한국 남들의 로망은 여러가지 이유로 그 <끝> <끝> 시녀이지만 그때 일본 친구들은 한국 남을 부려했어요 뭐 한국 여자들이 그 키도 크고 훨씬 이쁜데 미는 왜 이렇게 어? 일본 여자들 그렇게 좋아하냐 일본, 일본 애들이 이렇게 물어봤다니까 근데 그럼 왜 한남들은 일녀들을 그렇게 좋아하나 그건 중고등 시절 뇌리의 깊이받고 네. 하여간 닥덕종 때 이르러 김정란이라는 신라 여인을 공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건 거의 이변이었어요. 신라 공녀들을 줄기차에 거부하던 당라에서 나 신라 위인을 아주 흔쾌히 받아들였어요. 그냥 김덕종의 김정란을 아니 김덕종이 당덕종이 김정란을 받아들인 이유는 신라본기에 간접적으로 제시되어 있는데 신라본기에서 평하길 그는 국색이며 몸에서 향기가 났다고 했습니다 국색은 바로 내셔널 뷰티라고 할수 있죠 네. 나라 최고의 미인이라는 뜻이죠 이전의 신라 공녀들은 그냥 미인이었을 뿐 국색은 아니었습니다 이전에도 국색이라고 불리는 이는 있었지만 사과는 여기에 한 가지 표현을 덧붙임으로써 김정란을 차벌려 시켜 서술합니다. 바로 뭐냐. 몸에서 향기가 났다. 이거는 김정란이 좋은 향수를 썼다는 의미가 아니라 몸매가 특별했음을 둘러의미하는 거예요. 뭐 그거를 이제 비, 몸에서 향기가 났다. 이렇게 비유를 한 거죠. 자 검은사막이라는 온라인 게임이 있는데 여기서도 이제 몸매가 게 아주 좋은 착한 이게 여 전사 캐릭터들이 많이 나오는데그 어 사람 그 캐릭터들을 이제 천양색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원래 있던 말인지 아니면 정말로 김정란 씨 때문에 생긴 표현인지 는 모르겠는데 어 그건 아닌가 보네 이제 이 뜻이 천하 제에서 제일 제에 가는 향기와 빛깔이 한 뜻으로 모란꽃을 슬 달리 이르는 말이 첫 번째 의미고. 그래서 그 가장 아름다운 여자를 비유적으로 이렇게 이루는 말일도 있다고 해요. 자, 당나라의 신라 공녀 거북장책을 깬 김정란은 서민 출신의 여인으로 보입니다. 그 이전에 신라 공녀는 대부분 귀족 출신이라고 했다고 해요. 왜 그러냐면 이분들은 당나라 황제를 직접적으로 이제 상대하는 입장인데 아무나 뽑으면 안되죠. 왠지, 그리고 또, 나중에 그 후궁으로, 어, 어, 될 수도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출신 성부도 좀 가려가면서, 이렇게, 보냈다고 합니다. 그, 그러니까 한마디로, 소수 정예로 보낸 거야.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높은 귀족 출신을 보냈다고 생각하지 않는 이유가, 예전에, 그, 뭐, 몽고나, 그, 청나라 시절, 우리나라 여인들이 많이, 끌려갔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마구잡이로 부부여자를사랑했어 어? 그래서 그 시절로 생각해서 이제 귀족이 이제 공녀로 뽑혀갔다. 이렇게 생각을 잘 안했을 거예요. 어. 근데 어, 아닙니다. 김정란의 경우에는 그 다른 기록도 없고 가족사항도 언급되지 않은 것을 보아 그가 서민층의 딸이었음을 미루어 짐작한 거예요. 어. 왜 그러냐면 뭐 신라 누구네 무슨 가문 누구가 이제 당나라로 이제 갈 공녀로 뽑혔다 뭐 이런 기록이 그전에 있었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고 그냥 그냥 그 이름만 있고 뭐 그녀는 색이다 향기가 좋다. 뭐 이렇게만 나은 겁니다. 어. 그러니까 기술하지 않은 건 별로 내세울 게 없으니까 굳이 기술을 안한 거야. 어. 뭐냐면 우리도 소개팅할 때 조금 혼인정령기가 돼서 소개팅할 경우에는 이제 그 다른 조건들도 아무래도 이제 따지죠. 근데 그냥 조건을 굳이 말 안해. 그냥, 그냥 한번 만나봐. 이러면 이제 그 다른 조건들이 이제 별로 이렇게 내세울 게 아니니까. 네고 이게 길거리 캐스팅인지 강제 연행인지는 모르겠지만 딴 조건을 다 빼고 오직 미모를 기준으로 신라정부에 많은 공을 투입한 프로젝트였을 거라고 어 사료되고 있습니다. 네 음. 개인적인 감정은 약간 있어요 이를 두고 후대는 어떤 평가를 내려야 할까요 연예인 오디션을 두고도 성상품하니 뭐니 말들이 많은데 대놓고 여자를 조공으로 보냈으니 국가적으로 역사적으로 결코 자랑스러운 것이라고는 할수 없겠지요 신라의 국색이라는 찬사를 받은 김정란씨 이 영예는 그녀 개인에게도 자랑이었을까요 당태종이 말대로 이역말리 이국당에서 혼을 남겨졌는데 그 그리움이 얼마나 사무쳤을까요? 거기에 그런 자신을 두고 후손들이 뭐 성상품으로 팔려갔느니 응? 치욕 역사하나 이런 평가만 내리면 그 서름이 더할 것입니다 만약 하늘에서 이렇게 보고 있다면요 우리 조상이잖아 그래서 전꼭 그렇게만 생각 말고 김정란이란 여인을 역사의 영웅으로 기억해주고 싶습니다 특히 여성이 활약하기 어려웠던 고대 세계에선 나름의 방식으로 애국을 하신 분입니다. 국제 수지, 무역 수지를 한방에 개선하고 신라의 외교적 위상을 높였으며 조선 땅은 인물이 많이 나는 명당임을 알렸다고 그래서 민족 주공의 역사적 사명을 띄고 중국에 진출했다고 지금으로 치면 김연아나 블랙핑크급이라고 그녀에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자신의 존재감이 애국에 일조했고 그 후손들도 자신을 높이 평가해준다고 생각하면 그녀의 서움은 덜어지고 자신의 처지에 긍지를 가졌을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만약 이 역사에 대해 다들 아무 문제의식이 없고 국뽕으로만 치장하려 했다면 저는 오히려 지금과 반대되는 쓴소리를 내었을 거예요. 음? 힘없는 영웅 생을 외국에 팔아넘기고 나라에 쥐뿔만한 이익 남겨서 그게 그렇게 좋으냐? 응? 좋으냐? 우리가 여인 조공의 역사에 민감하고 평가가 박한 이유는 우리 아픈 역사가 트라우마로 크게 자리잡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 트라우마가 깊숙이 자리잡은 우리 무의식은 우리 역사를 자가 자조로만 해석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조공 관련한 특집을 꾸민 것도 그런 피해의식으로부터 벗어나자는 취지였고요. 서기 7 792년의 이 사건은 우리 필요로 교육을 연 것이고, 결과는 그 당시 기준으로는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정란씨가 더 이상 서럽지 않게 이 땅의 작은 위인으로 기억해주는 한 사람이고 싶습니다.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다음은 송나라에서 도적 소리 듣던 고려사신의 하사품 쓰러 가기 편이 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시면